자, 서 핵산의 종류 그런데 지금 DNA, RNA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DNA가 어떤 것이냐.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 나선 구조에 유연한 포리뉴클레오타이드 구조이다. 그 다음 원핵 세포 DNA는 이중 이중 나선의 둥근 환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핵 세포 DNA는요. 자, 히스톤 단백질, 자, 히스톤 단백질 덩어리를 둘러싼 뉴크레오좀을 형성하는 기다란 막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히스톤 단백질 덩어리로 둘러싸여 져 있다 그 다음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체이다 그 다음 DNA로부터 전사되어 DNA와 단백질 사이의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 D전사되어 가지고 D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중간에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RRNA. 그런데 R은 리보솜 약자입니다. 자, 리보솜 RNA. 그러니까 리보솜 단백질들과 2차 구조로 형성된 그러니까 리보존을 형성하는 에... RNA다 그 다음 메신저 RNA 아까 얘기했습니다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유전정보 코돈이라고 얘기한 유전정보로 전사된 것이다 그리고 카피본이다 그 다음 트랜스포 RNA 자 이거는 20 여가지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필요한 아미노산을 이제 어디로 리보좀으로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아미노산이 필요하잖아. 그 아미노산을 리보좀으로 데리고 오는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해 준다. 자, 그래서 안티코돈은 뭐 단백질 합성 시 메신저 RNA의 코돈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코돈 안티코돈을 잠시 형성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에,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요. 자,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래 가지고 오는데 그때 코돈, 안티코돈이라는 용어 다시 말해서 메신저 RNA의 정보를 이제 읽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될지를 그 정보를 읽어서 가지고 온다 그런 뜻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세요 그 다음 DNA 구조는 우리가 익히 뭐 1차 구조, 2차 구조, 뭐 3차 구조 뭐 이렇게 DNA 구조를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DNA 구조 1차 구조는 그냥 포리뉴크레오타이드가 연결된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구조는 뉴크레오타이드 상호간의 상보적 염기상을 이루고 있는 구조다 DNA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를 얘기를 했으니까 2차 구조는 이와 같이 상보적 염기상을 이루고 있는 구조다 그게 상보적염기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짝이다 상보적 이 얘기에요 그 다음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짝이다 그 다음 3차 구조는 원핵세포 경우 3차 구조는 세포질에 있는 핵양체라고 불리는 수없이 접혀져 있는 원형 DNA를 우리가 3차 구조라고 하자 그 다음 진핵세포에는 염색질 구조, 진핵세포 염색질 구조는 핵 속에 굉장히 복잡하게 접혀진 구조로 존재합니다 자 원핵과 진핵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원핵과 진핵의 가장 큰 차이가 핵이 있는 것이 진핵이고 원핵은 뚜렷한 핵이 안 보여요. 그냥 핵 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 그렇지만은 유전 물질이 있기는 있는데 세포질에 막 흩어져 있는 그냥 핵양체 형태로 존재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럼 원핵세포에는 뚜렷하게 진핵세포와 차이점이 핵이 나타나지 뚜렷하게 안 보인다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DNA 구조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DNA 염기 구성은 다른 종간에 종이 다르다면 DNA 염기 구성 정보가 다릅니다 뭐 다를 수밖에 뿐이잖아 그 다음 같은 종에서 서로 다른 조직에서 분리된 DNA 시료는 같은 염기 구성을 가집니다. 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이죠. 우리 몸 속에 있는 조직에, 다르, 조직이 다르더라도 DNA 정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어떤 주어진 종에서 나온 DNA 염기 구성은 나이, 영양 상태 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종에 관계없이 모든 세포의 DNA는 아데닌 숫자와 티민 숫자, 그리고 구아닌 숫자와 사이토신 사이토신 숫자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ATGC, 자, 요거, 삼중수소결합 3개. ATGC, ATGC, 이건 꼭좀 외우세요. 그래서, 자, 이러한 관계에서 퓨린 연기총 숫자와 피리미딘 연기총 숫자는 동일합니다. 자,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로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자, DNA를 갖다가 DNA 염기를, 염기를 염기, 아데닌 염기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아데닌 염기가 20% 있더라 가정하자 자, 20%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안인과, 아티민과 구안인과, 사이토신은 각각 몇 퍼센트씩 존재할까? 문제. 몇 퍼센트 존재합니까? 자, 문제 푸세요.